제일 오래 있었던 사람 누구인가요? 하은이가 제일 오래 있었고, 그 다음에 티카, 그 다음에 려원 가비, 그 다음에 초롱, 그 다음에 나은, 나나, 요렇게. 순서죠?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. 냉정한 사회생활이고요. 여기는 아파서 누구를 책임을 진다고 나머지 21명이라는 친구를 지체하고 싶진 않아요. 그래서 여기가 개인적인 감정이면 은어 아픈 손가락 있고 막 챙겨주고 싶고 하겠지만 사회생활이고 직장에게다 보니까 그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선 안 되기 때문에 자식도 아닌데 아픈 것 까지야 나이 들수록 그런갑다 하고 보내야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나이 같은 친 그도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요. 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해요. 여기에 네 전부 다이 10대만 있다 하면 은 생기발랄하고 장사가 더잘될것 같아요. 아니요. 된장도 묵은 된장이 마, 맛있듯이 오히려 더 열심히 해요. 윗물이 맑다보니까 아랫물까지 맑아지고 언니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래 친구들도 다 그걸 다본 받고 그러는거죠 저 치장님이랑 비슷2 5근 회사 운영하는데 치장님 영상에서 직원 관리 고충에 대한 내용 매우 공감합니다 어, 맞아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지만 마음 편하게 어떤 직원이랑 밥한끼 먹을 수 없는 그 마음 이해하죠 <웃음>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공감을 못할 수 있는데 제 마음을 내가 은퇴를 하잖아요 정말 마음을 토 놓을 수 있는 젠더는 있었으면 좋겠어 뭐 친구든 동생이든 언니든 진짜 한 두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두명까지 한명 코드가 맞아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 너무 적막할 것 같은 거예요 혼자 늙어가면 아기새랑 같이 살아도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 와이프나 남편한테 할수 있는 그런 말이랑 공감대랑 마음만은 충분하게 하는 거랑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오래 살면 사실 그내 남편 아기새가 내 말을 눈에반짝반짝아 그래? 아 그래 이렇게 공감해주지 않아요 어서 동네 개가 짖나 그럴 정도로 공감대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점점점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사건건 다 얘기했거든요 아기새한테 근데 요즘엔 말안 해요, 그냥. 언니, 그럼 언니가 마음 놓고 털어놓을 사람은 기벤티꺼 관계가 아닌 게 좋은 거죠. 아, 내가 단순한가 봐요. 나는 무슨 일 있잖아요. 그럼 나는 그냥 마이크 대놓고 다 말해버려요. 여기다가도 말하고, 친한 뭐 언니한테도 말하고, 공주한테도 말하고, 유주한테도 말하고, 하은이한테도 그면다 말해버려요. <웃음> 그래서 여기를 캬! 뛰어버려요. 아니, 싸두면병 걸려. 진짜 병 걸려요. 나는 별 꿈이 없는데 나는 그냥 아버지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랑 그렇게 편한 사이는 아닌데 나는 오히려 엄마랑 많이 편한 사이였고 약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좀 애틋한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랑은 그래서 아버지가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골로 내려가서 마당에 잔디 깔고 집 져가지고 동이랑 아버지랑 사는 게 그런 게 소박한 게 꿈인데 왜 항상 아기 사님 빼세요? 항상 아기세를 빼지 않는데 아기세도 같이 가자고 내가 하거든 근데 쟤는 도시가 좋대 언니 남자친구가 때렸어요 언니는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? 맞고 사는 거는 내가 해본 사람으로서 미련해요 진짜 미련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잖아 아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또 때려요 때리고 난 뒤에 또 며칠 잘해주고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버릇이에요 그때 이제 7년 산 남자랑 그 이제 바람이 나서 헤어졌는데 스무 살짜리 메이크업하는 여자애랑 바람이 났었어요 지금은 흥이하겠네 히히 바람 안 폈으면 아기새 위치일텐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람을 안 폈어도 그 사람은 아기새랑 그릇이 틀려요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아기새는 얼마나 긍정적인 줄 알아요 긍정적인 에너지고 옆에 있으면은 밝은 에너지 긍정만 받아 내가 이제 아기새는 남자를 만나서 그 밝은 에너지를 받고 긍정적인 걸 받, 받다 보니까 뭘해도잘 되고 정말 이렇게 뭘 해도 웃고 막 이러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으쌰으쌰 하고 하는 거지 아니면은 그악질 같은 새끼랑 살았으면은 절대 난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.